창세기 23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리냈수라. 2절 사라가 가나안땅해부론곧 기레다르바에서 죽음의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이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.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말 자가 없으리이다.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. 9절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.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.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0 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4 0 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곳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불과 그 밭과 그,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.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 땅마물레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. 마물레는곧테브론이라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.